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 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드릴 그 컨텐츠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 이 정도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봐아 우리 봄 엘리 나왔을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봄 엘리의 개성이 뭡니까? 아, 신수의 꽃잎이 딱 부여되면서 아군 요정족 영웅이 때릴 때 30% 증가야 피해가 30% 증가한 뒤 감전까지 부여하죠. 그래서 내가 선물 만들어서 감전을 부여하면 그 감전 받은 애또때리는게 30% 또더 증가야, 그지? 어, 지 이 미쳤지? 어 근데 이제 얘가 감전을 하나 걸었어. 그럼 장난킹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전 중독. 출혈 부식 중에서 두개 이상 걸리면 회복 스킬이나 디버프 해제가 무효되고 3개 이상이면 필각을 시키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애들을 막 도트 딜로 괴롭히면서 필각도 계속 시키는 건 무서운 애였는데, 아, 어, 야, 이마한테 중독이 있다. 그래서 이제 디버프가 2개야, 그런. 감전 중독. 두개는 2개, 채워졌어. 그거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 썼어요? 핸드릭슨 썼잖아. 근데 핸드릭슨 이작성이좀 너무 약한 애라가 좀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장날킹 성물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출혈까지. 전체 공격 스킬로 주면 출혈까지 붙으니까. 얘기가 완성되잖아. 그래서 이거 우리 만들까하다가 쫄았었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어, 눈으로만 구경하시고. 아차, 그 서브의 핸드릭스는 또왜 넣겠습니까? 서브에서도 발동되는데 아군용 디버프 피해를 줘. 디버프 피해는 50%인가요 또. 일단 희망을 좀 품어치자야지. 뭐뭐 30%, 30%, 50%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 구류도데 갖고 와서 방어 관련 깎아놓고 방어관이 40% 깎아놓고 이런 상으로는 진짜 다 죽어야 되거든. 자 시작해본다. 이거 탁 치고 밤전 들어갔지? 중독 들어갔지? 거기서 이제 근타르 들어 있구나 근타르 들어 있어서 이쪽으로 펀치 아, 뭐. 자, 자 지금 왜 자신감 없어 이제? 아, 자 싹! 자 감전 들어갔고요 싹! 퍼버벅! 12만 전자 방출 빡! 오! 이게 어? 왜 되노? 나, 나 방금 소, 소, 솔직히 약간 하드 요즘 많이 이런지 다 처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 자신감 살짝 없었었는데 자 일단 첫 턴에 애들 기본 도트도 걸어놨는데다가 팍! 치는지 죽을봤어요 자, 도트도 걸어져 있고, 자, 도트 빠직합니다. 빠직, 요정도, 요정도구나. 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도트가. 아하하, 아하, 야야야, 야, 야 요렇게 정도 가볼게요. 쌍, 피해, 회복, 촉촉, 치놓고요. 자, 갑니다. 가볍게, 빡! 13만. 어 가볍게 푹 치는데, 한 13만, 15만 정도 나온다. 자, 또 있거든요. 또 있거든요. 킹, 그 전체 기가 또한 떠줘야, 중독이 또 떠줘야 되는데. 자, 옵니다. 어, 저거 회복 한데 촉! 하하하하 그따로땜 차는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때문에 찬다? 동생 엘레이 때문에 찬다 치보세요 예, 어, 1.4 너무 좋은데? 촥 차죠 예잘 안죽습니다 우리 잘 안죽어요 아 근데 이제 큰일났네 이제는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아저다이앤 어떻게 죽이지? 자 일단 어, 이동까지 해서 우리 심연필사기 하나 만들어뒀고요 팍! 와우 갈수록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도 오늘도 고인 특집이 되는 것인가? 아니야, 나, 나, 개인적으로 고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한 번, 한 번. 자, 시면 잠파가 한번 나가기만 하면 진짜, 어? 자, 컨덕팅 네이처 착 차고,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라반이 더 나왔려나? 라반 한번 넣어볼라요 아, 장난킹 들어가자 오늘 고인특집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은 찐덱 새로운 찐덱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아, 수탑 가능하거든요 와, 이건 아까 이것까지 딱 좋았는데 분위기 그지자 여동생 먼저 최작 자 일단 감정걸로 난거고 중독 들어갔고 빡! 여기까지 좋아 야 20만 나오는데 20만? 어때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아지지, 기분이가. 이게 패가 이치다. 때리지 마세요, 진짜. 좀 제발 좀. 오늘 진짜 킹 되게 점사하네, 다 우리 장난킹 얼마나 기주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비델리가 진짜 괴물인 거죠, 그 볼수록 진짜. 수시 봐봐, 못 죽일 것 같아? 아우, 진짜 자신감이 없네. 하다다닥! 할만치 0 퍽, 하소! 한번 더! 퍽! 와. 폐가, 폐, 문제. 방출, 안되는거 맞지? 방출, 이거 임마, 이거 떴으면 줄수 있어? 어? 한두장 떴어 봐봐. 지금 살상, 그기는은 왔지. 어, 오, 어? 나 계속 사람 만나네? 와, 근데, 진가 잠깐만. <웃음> 여러분, 진짜, 아, 한번 보지 마. 못본척해속못 본척하고. 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첫판 하자. 이제부터 첫판. 진짜, 좀, 좀, 조개해봐봐. 다들, 진짜, 진짜. <웃음> 야, 저 성물까지 만들어줬 장난킹 성물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야. 장난킹 성물에, 봄 엘레인 성물에, 이 미친 짓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어. 자, 지금부터 첫 판이야. 지금 방금 패가 망해서 진 거예요, 두분 다. 자, 지금부터, 아, 어, 또 비델리고 막, 아유, 무서워 진짜 세상 어디 살겠나, 진짜. 그텐츠 찍겠냐고 이래가지고, 어, 이거, 이거, 이성 떴다, 이성. 이성이 떴다. 이때 비델리는 미리 제거해놓겠습니다. 비델리를 이때 싹을 잘라버려 사람이다, 또. 오, 왜 다, 다 사람이야, 왜, 오늘 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오늘? 형, 지금 튼튼 찍는 거안 보이나? 좀 살살 좀 해주세요. 갑니다. 방출, 팍! 봤지? 여기까지 너무 좋아. 지금 또 똑같은 자세인 거 같은데, 계속해서. 여기까지 너무 분위기 좋거든? 상대도, 어, 움찔한다고. 어, 구스 형이 드디어 고인특집 받아찐대로또 찾았구나. 근데, 그 다음 패가, 이게, 야, 야, 야, 여기 방출 펀치 한, 한 장만 더 떴어도, 딱한 장만 더 떴어도, 그 다음 안멜 차례야. 안멜 죽어. 이제 혹시 이거 쥐더라도 없는 판으로 하자 없는 판 하는 거야 여러분 자 지금 일단 구류들이 치는 거는 어차피 여기로 치면 흡혈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방출이 하나 더 있었다고 생각해봐 흡혈하거든 그래서 방어 관련을 깎는 걸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고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야 자 봐봐 이 방출 하나만 더 있어도 진짜 끝났지? 이게, 폐, 폐파리, 이게 폐가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한 거야 이게? 어? 내가 잘못한 거야? 폐가 잘못한 거라고 이거 자구만 나오고요 자 한번 갑니다 야, 이거 차보면 이긴다, 이거. 촥! 자, 봤나? 야, 찐덱 사람을 상대로. 이 정도면, 어? 자, 댓글 투표 가자. 고인이야, 사람이야, 아, 사람이자 응? 음? 현역이야. 고인이야, 현역이야. 봤나?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장난킹이다. 수수형의 장난킹은 남다르다. 앞으로 만나면 조심해라.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야, 라발이 나는데? 라발이 나은 것 같지? 핸드리스 장수는 디버프 데미지만 올라가는 거고, 라바는 전체적으로 공격 관리 다 올라가니까. 이 뭐, 이 뭔데, 이거? 근타로가 앞에 티 나와 있네? 어쩌구리요? 사리엘, 어, 체리엘. 누구 죽이고 인마를 먼저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누 누가 어쨌든 한명은 죽는다. 각게 체리를 죽여버릴 거겠나? 역속인걸. 자, 한 명, 일단 이거는 봐봐. 이 장면까지는 진짜 개간지야, 진짜. 좋았어! 좋았어. 그럼 퍽! 20만. 이때 움찔 한다고. 어? 뭐지? 저 대기 뭐길래? 장난킹 아니고 저거? 이러면서. 야! 방출하다 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폐가 똑바로 하네, 이를. 보여줄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 도발하네? 잠깐만요. 뭐 도발하면 상당히 단단했었지, 아마? 어? 야, 또 점사하네. 또 사람이야? 컨덕팅 네이처를 갖까 아니, 시고 한번 해보자. 킬 따보자. 킬각 잡아보자, 무조건. 샵! 추추추! 아, 그거. 우와! 너무 아픈데? 오! 자, 갑니다! 빡! 어, 버리지. 졌다! 야, 튀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야 이걸로 잡아, 아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처음에 체리엘부터 잡았어야 돼. 체리엘 딱 잡고 말았으면 이겼어. 방출도 두장 떴고. 아씨, 이번에 방출 두장 떴는데 왜졌지 어! 대승률이 왜 이렇지, 여지? 아니, 진짜. 어우 내가 진짜? 씨 이게 유튜브의 사명이야 어? 찐댁음은뭐 영상 한번 찍으면 끝이야 찐댁은 영상 한 번으로 족하잖아 찐댁이 벌써, 벌써 가르쳐줬다 알겠지? 아... 씨 새로운 찐댁을 찾아줘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핵심 영웅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복귀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다 이 말이야 ,이? 자 이렇게 다이앤 부터 없애고 시작합시다 봉 돌리기 시작하면 피곤해지거든 다이앤아 갈게 이거까지는 좋아 이거지 <웃음> 근데 하도 찐득이다 보니까 남은 애가 벌써 비델리 안리야 나는 장난기 죽으면 끝인데 야 폐같아 씨, 제아 진짜 폐 때문이야 진짜 폐 때문이야 정말 이건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폐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 자, 빠지 빠직 감면 빠직 들어. 빠직이 왜 저렇게 약하지? 옛날에 빠직 쎘는데. 하, 너무 세상이 변했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래. 필살기도 만들어졌고, 오케이, 여기 좋겠다. 뭐, 지금 이때 딜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퍽 치고, 자, 퍽 치고, 자, 컨덕칭, 컨덕팅 네이처. 좋아. 치면 피 피찬, 찬다, 찬 우리. 자, 그리고 우리, 엘레인. 궁이 뭐였더라? 방출이었구나. 궁이 방출이었구나. 방출 어? 한치 그거랑 효과 같은 거예요. 디버프가 다 디버프에 있는 데미지가 다 발동돼버리는 거지. 턴에 그 남은 그 디버프들이 전부 다 발동되는 거. 어? 아, 장난 김또 퇴근하네, 정말 저거. 눈치 좀 챙기자, 자세가 퇴근 그렇게 빨리 할 거야? 어? 감전 풀렸지? 감전 걸고, 감전 걸고 방출해야 되겠지? 감전 걸고 방출하고, 그 다음 살아남은 존재는, 그 비델리가 더 무서워. 비델리를 좀 제거할게요. 비델리가 살아남으면 비델리를 찔러버립니다. 슉슉슉 하고요. 팡! 방출입니다. 올킬 날수 있어요. 팍! 빡하오! 와우. 야, 안멸을 죽였어야 되나보다. 다못 죽인다, 이러면. 아, 이렇게 약해요? 야, 안멸를 죽였어야 된다. 알겠지? 아, 좀, 하지 마, 봐봐. 아, 진짜, 제발, 또 고인 특집이야, 결국? 나 오늘 이제 컨텐츠 고인 특집이라고, 근데 처음에 고인 특집 말을 안 했잖아. 진짜, 진짜 고인이 아닐 거라 생각해. 진심으로. 모든 적군, 525%. 아, 죽겠나, 이걸로? 죽겠니, 너 같으면? 아, 전체 파열? 파열, 지금 두배 터질 거거든? 이렇게 가볼게요. 아 자구리드야 너만 믿는다 빵 그냥 도망가자 아니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아. 형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일단 공격력 음식을 한번 먹고 와봤습니다 조금 다르다 이번에셋다 무서운 애들이라서 누굴 먼저 죽여놔야 될지 모르겠어 저 괴로워요 자 갑니다 자검전 중독의 출혈까지 좋았어 빡! 자, 여기까지 너무 좋지? 28만 나왔어. 힘도었다 형. 이제. 28만, 포기는 좋았지? 오케이! 하나 떴다. 야! 간다, 형. 진심으로 들어간다. 무릎 꿇으라 자, 우리, <웃음> 요한 판만 기억하도록 하자. 어? 형 보여줄게, 이번엔. 어? 또 사람이네. 또 사람이야. 점사하겠는데? 어? 안 멜까 하나 오면 끝이다, 이거. 야, 나 진짜. 와! 드디어 각이었는데? 야! 거기였는데! 아씨